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함께 그 다뤄볼 내용은요 여기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는 내용에 있어서 첫째, 첫째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신자는 그 그리스도의 그그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에, 지난 시간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었어요 성도의 교제가 뭐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친구가 없는데 교회 친구로 서로 사귀는 문제가 첫째가 아니라 일단 성도의 교제는 그 지역 교회 속에서 에덴 장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진짜 교제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임한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이 성도와의 교제를 이렇게 수직적인 교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둘째, 다음 시간에 살펴본 둘째는 이제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니까 먼저 성도의 교제 그러면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예요. 이게 수직적인 교제죠. 이거 없이 그냥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그 친교와 사귐을 갖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수직적인 교제를 설명하는데 한번 첫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첫째 신자는 모두 모두는 구원 받은 사람 다를 얘기하죠. 구원 받은 사람 또한 각각 이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다 직접 주님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또한 각각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서 그러면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각각 그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로 첫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두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 성도의 교제인데 이 성도의 교제 속에 무엇이 부어지냐? 이게 부어지냐면 예,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 부여와 은사가 다 아, 이렇게 공유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와의 이런 수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셨죠 고린도연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생, 칭의, 회심, 뭐 성화, 영화 이게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중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꼭그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경험했다는 거죠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고 나는 틀림없이 중생의 경험을 갖고 있고 나는 회개했고 나는 지금 믿고 있다 아, 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우리가 참여된 부여함이에요 참여된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도대체 얼마만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래 네회개는 참되다 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이 나오면 과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과 회개와 예수님이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판결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처럼 이렇게 예, 여기 뭐 구름 타시고 이건 성경적으로는 구름 타시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 이제 찬양할 때는 그렇게 부른 거지만 예, 구름 타시고 소노공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고 구름 가운데 예, 그 영광 중에 표현하는 모습이니까 그이그 어, 그, 무슨 얘기 하려다가 <웃음> 그 예수님께서 어.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몸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중생을 입으셨고 그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믿으셨으며 회개하셨고 그 미,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함부로 살아요?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됐다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짓느냐 그죄 때문에 그러면 그는 다시 우울증에 잡히고 그는 뭐 한심한 인생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셔야만 나의 구원은 발생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내 하나가 천국 간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가 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 그러잖아요 그어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짓자 이런 말도 가능한 게 이런 설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하죠 사실은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이 되면 될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그 남편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멜은 끝내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호세아와 같은 뜨거운 눈물의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요? 오! 내가 또 가서 창녀, 창기짓 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해도 또 호세아가 찾아와서 또 이렇게 해주게 그렇게 살아, 살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가 되면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싶은 거야. 나를 나답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화시키는 것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신자냐 불신자의 차이이지 그가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술, 담배 끊고 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누구처럼? 담배 필수 있는 거죠 그게 자랑이냐? 그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여부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덕과 관련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이런 교제를 하는 할매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에 속한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신 모든 그 부유함과 또 그리스도의 은사에 우리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행복하고 재밌고 기쁜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곤고함 속에서 지내는데 이 사실을 알면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주님의 부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맛봐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 좀 늦게 믿을 것 그런 한심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내 쪽에서 해서 이뤄내야 할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받은 구원인데 아, 그때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받는 구원인데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이런 한심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요? 나는 여전히 한심하게 살 거거든 그렇지만 이런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는 것은 시간을 그리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여하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그 안에 속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된 것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가는 그냥 환경적이고 장소적인 그런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이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같이 가 봐요. 이런 이것을 구원으로 어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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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좀더 볼게요. 구절. 요한복음 17장 9절. 함께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누구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어, 그 아버지의 것들을 위하여 죽으러 온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던 그들을 위하여 지금. 예그 기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아그 그들이 다 아버지 것이요 내 것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자에게 예, 이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이 발생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영광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라 어떤 영광이 이루어지는가 여기 그, 그 얘기가 21절과 2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이 예수님이 그들로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 이유를 어, 그 이유를 뭐로 드러내냐면 아 저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어, 삼위 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그들이 구원 받은 그 교회가 어,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삼위 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참여되는 것그 영광을 서로 교회가 맛보고 누리는 것 이게 세상이 예수님이 온 이유와 까닭을 알아먹는데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리려고 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완에 참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주로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자신한테 좋은 거지. 난 좋은 데 가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신 그 목적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왔는지를 알려내는 그 목적이 드러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그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유일하게 보여내는 곳이어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내 영광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천국 간다 이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디예요? 지금도 천국이고 그 결과가 천국인 게인 거죠. 어? 그 영원한 그 영원한 천국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견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신앙 잘하다가 내가 기필코는 천국에 가게 가야지. 그그 그, 그곳이 어 그곳이 내가 갈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천국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천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주신 영광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맛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움 속에 너희가 살고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됨에 참여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예, 하나,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맛보면서 그것을 누리고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지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겠다. 이게 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그게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떻게든 뜨거운 불에 안 가고 어? 어떻게든지 나는 가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 사미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속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아니 어떻게 사미 하나님의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영광이 그럼 어떻게 참여될 수 있, 있단 말인가 그게 가능한가 우리 그 매주일마다 축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가보세요 우리는 이 간단한 이 축도를 받으면서 이게 무슨 그 하늘의 복인가 뭐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베네딕션을 선포되는가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보시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이 이제... 그 교통이라는 게 코이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사귀시고 누리시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맛보시는 그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그것을 성령의 교통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선포예요. 아니 이보다 더큰 축복이 있어요? 아니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선포될 때 누구 누구 아무개는 암에서 낯을 찌어다 그 선포가 커요? 암에 걸렸다가 낯으면 나중엔 또안 죽나요? 어? 좀 비즈니스가 좀안 됐다가 잘 되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이 예배 때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너희 교회에게 주셨다. 그 영광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속에 하나가 돼서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어떻게 맛보냐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받는 거예요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보다 더큰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이큰 축복을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고 누리시고 아, 성경이 약속한 게 이거구나. 나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는 이런 그 피조물의 존재지만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약속받고 있고 성령에 교통하신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고 한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게 하는 영광이 뭐냐는 뭐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에 그그 그 복된 그 하나 됨 속에 우리가 참여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분명한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에, 부부가 대화를 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 부동산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깨달은 신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들을 할때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그 교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내가 참여되는 것을 서로가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맛보며. 그것을 드러내고 이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이쪽에서의 즐거움 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는 세상에 맛집 찾아가고 또 세상에 좋은 데 찾아가서 구경하고 그거로 대화가 통하고 시간 갈줄 모르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내가 어떻게 동참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영광을 좀 나눠보는 그런 진정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에덴 장로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다 되기를 정말 권합니다 우리가 이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알시스프로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From to.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어디로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예, 우리는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기의 그림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죠? 그런데 자꾸만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이 광야의 척박함 보다는 애굽에는 부추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척박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 자꾸만 하고 있고, 하나님 은 그렇게 자꾸만 40년 동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다루고 있는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어, 그, 우리가, 아어 어디로 가야 된다. 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일맥상통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 문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자기 영광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죄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나쁜 짓안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는 것 그그 그, 그것 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안 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살지 않는 거. 똑같은 말인가?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안 하겠다 뭐 그러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어? 살지 않는 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 속에서 있었던 것이 죄고 하나님 영광 위에 가지 않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어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는 거기서 다 해결됐고 이어 여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구원 받은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아이 o 케어 한번 해병은 <웃음> 영원한 해병. 한번 구원은 찍어놓은 구원 아 그런 구원은 성경에 약속한 바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뭐가 문제죠? 구원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다만 나의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내가 좋은 장소적인 좋은 천국에 가게 됐다 그건 예수님 믿어드린 결과로 나는 받았고 쟤들은 아직 예수 못 믿으니까 쟤들은 지옥 갈 거다 그리고선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떠나 살았던 데서 나왔다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되도록 교회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알지를 못해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지. 아니 지금을 그렇게 하나님 영광 되게 안 사는데 장차 그런 것은 있을 거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의 구원을 확증하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살펴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이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함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에 대한 성경의 바로미터는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오는 서로 서로 각자 각자에게 서로 알아주고 서로 대접받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는 자기 영광 속에 신앙하고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 구하고 취하고 있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할 수 없고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그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속한 은혜를 내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라 것은 뭐로 증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동참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음란한 생각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된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 죄를 안 짓는 이유도 내 이름, 내 자존심, 나 때문에 죄안 짓는 것이지, 그렇지? 믿는 것도 내가 천국 가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게 다나 나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구원이 발생되면 중생이 이루어지면 새롭게 태어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 자이며 내가 구원받은 나는 그 누,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예수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이다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그것이 너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라면 아무리 선하고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괜찮아져도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착각 속에 살아요 구원은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은 돈을 의지해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행복과 기쁨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서 맛본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처음부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죄안 짓는 죄로부터 나온 것이 구원인가요? 죄안 짓는 것에서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산다. 그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허락된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한 영혼을 자꾸만 회복시키고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만이 하셔요. 세상에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다가 놓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보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리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타내시는 영광을 교회에 많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괜찮음이 나의 어떠함이 자꾸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인다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가 나의 괜찮음 나의 어떠한 존재를 자꾸만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가보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로 지금 설명되는지 잘 보세요 표적을 그들 앞에 많이 행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는대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라 얘기하고 지금 보세요 그들이 왜 믿지 않는지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많되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좀 당혹스러워요 40절 같은 경우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은 한 생명이라도 예수 만나게 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다운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까 염려돼서 고침을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이 지금 그 이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나를 믿지 못하는 까닭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대요.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은 뭐죠? 예,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 하늘 예배가 이 우시아 때이 땅에 장막에 이르러서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슬압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9장에 가보면 9장 6절인가요? 가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자, 뭐라? 김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가 이한 아기로 올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누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금 그 영광을 맛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움을 이사야가 벌써 맛본 거예요 이것을 맛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왔다 뭐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예수님 붙잡고 서 표적 보고서 아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침받고 막눈낫고 이런 것으로 이사야가 보았던 주의 영광 이사야가 고백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그렇게 만나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부유함에 참여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42절 보세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여기 원문에는 두려워한다는 말 없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출교를 당할 거라는 불이 그런 것에 생각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 말이 뜻하는 말은 주의 영광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안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사랑하였더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그의 마음을 완곡케 하셔요 저들이 눈을 더 고친 말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내가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자기 영광 속에 있었던 데서 내가 나왔다 그런 나온 불름을 입은 내가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나 서로 서로가 취하는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 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사람의 영광 속에 잡혀 살면서 여전히 내 자존심, 나의 어떠함, 거기다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면 뭐, 뭐고 뭐고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묵직하고도 그래도 신중하고도 그리고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놀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저 사람은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저렇게 부유하게 맛보고 누리고 있을까 나도 저분하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 저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나도 좀 같이 참여되고 싶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달콤하신과아름다우신과 탁월하심에 대하여 그 부유함을 맛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자꾸 나누고 참여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란 교회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단순히 애국으로부터 나온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게 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날이 많은 것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에 이은 일찍 온 자에게도 한 대라리온 한 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대라리온 그런데 뭐가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6시에 패장인데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라리온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아는 자는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그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이 왜 복인지를 알아.